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운동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운동 매일매일 가거든요 만약에 헬스장에 쉬거나 부득이하게 2박 3일로 출장을 간다 그럴 때는 못 가지만 평소에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바로 가거나 아니면 은 쉬는 날에도 눈 뜨자마자 헬스장에 바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항상 마무리 운동으로 원래는 트레이드밀 런닝머신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이 생긴 거예요 즉스탠밀이라고 하죠 그게 생겨가지고 요즘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다리가 항상 열이 많고 많이 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러브의 쿨링풋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서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다리가 피로하거나 많이 부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운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장시간 동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붙이면은 이렇게 다리나 발에 있는 열을. 어? 내려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한 ISO 인증과 KC 인증까지 받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부착 전에는 발의 온도가 32도였는데 이거 붙이고 나서 10분 뒤에는 17도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이 많거나 그럴 때 붓기가 있을 때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 제품은 지금 올리브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에 입점 되어있는데 올리브영 전용 제품으로 플링풋 일반형 24매입이 이렇게 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어, 한 팩에 4매가 들어있는데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퍼백 제가 꽉 달아놨거든요 지퍼백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신 다음에 지퍼백을 잠그시여 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마르지 않게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타사 대비 사이즈가 넉넉해요 어, 10.2cm 거든요 타사가 한 8cm 정도 되는데 얘는 10.2cm 라서 발이나 다리에 이렇게 잘 감싸서 붙일 수 있다, 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람> 제품이 우유 속지의성분으로 피부를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아로마 오일도 함유돼 있어가지고 붓기를 좀더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붙착하실 부위를 닦아시고 이 필름지를 한반 정도만 붙인, 음, 떼신 다음에 붙이시고 슉 떼시면 돼요. 음. 저는 진짜 발 종아리 요요렇게 진짜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종아리에 좀 많이 붙여요 발부대는 어. 종아리가 이렇게 어,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붓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아리에 좀 많이 붙이곤 하는데 제가 붙이는 방법도 한번 보여 지금 막 운동 갔다 와서 종아리가 너무 무거운데 종아리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쿨링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필름지, 필름지를 벗겨 내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은 발바닥에 응 음. 이렇게 발바닥에 전 보통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진짜 진짜 와 지금 종아리 붙이고 떼서 발바닥에 붙였거든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는 이거 냉장고에 넣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은쿨링감이더업 되실 거예요 와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최고야 피로가 풀리는 거 같아. 요즘에, 어,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여행지에서는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하려고 많이 걸으시는데 여행지 때 밤에 요거 가져가셔서 그 발의 열기를 좀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성분들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면은 그 발의 열이 정말 친는보신 아, 분이 많을 거야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럴 때도 요거 붙이고 샤워 딱 하고 요거 붙이고 딱누우시면은 하루에 있었던 피로가 싹 식힐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요즘 에 진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조격한데 시원해져 너무너무 시원해 어. 대박 요 아이러버 클립 분 제품은 요 하루에 있었던 그 열감과 피로를 싹 한번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발이 편안해요. 몸이 지치지 않고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요거를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